안녕하세요 케이고입니다 예전에 한 구독자님께서 총각들이 왜 유부녀에게 열광하는지를 다뤄달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총각들이 유부녀에게 열광하는 이유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뭘 해도 귀엽게 봐주기 때문이에요 남녀가 같은 연령이라고 가정했을 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정신연령이 높은 게 보편적인데요 만약에 연하남을 만나는 경우라면 유부녀의 정신연령이 훨씬 높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총각남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도 유부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훨씬 더 정신연령이 높아서 좀더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모든 부분에서 챙겨주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가정을 가진 유부녀 입장에서 자기 남편과 비교했을 때 똑같이 철없는 행동을 해도 총각남이 하는 행동은 마냥 귀엽고 로맨틱하 보이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총각남에게 전해져서 처음에는 총각남도 유부녀에게 제법 멋지고 든든한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다가 유부녀의 보살핌 속에 점점 온실 속 화초처럼 적응이 가기 시작해요. 그 보살핌에 직면해보면 그게 상당히 편하고 유부녀가 자신을 늘 좋아해주는 모습 때문에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유부녀 앞에서 나도 나름 몸짱 얼짱이 될수 있다는 거죠. 또래의 여자들에게는 외모로서 딱히 어필할 수 있는 남자는 아니었는데 기본만 갖추고 있으니까 유부녀들이 나를 좋아해 주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 유부녀도요 총각남을 비교할 대상은 자기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아무래도 총각남보단 나이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만 되면 지금 내 남편보다는 훨씬 나은 외모라서 마음에 들 거란 말이죠 다른 건 무시하더라도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라면 피부나 몸매 관리에 있어서 남편보다는 우월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유부녀와 총각남의 나이 차이가 마이너스로 유부녀로부터 몸짱, 얼짱 대우를 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역시 또래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유부녀를 만났을 때 남자의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인데요 보편적으로 유부녀가 총각남을 만날 때 금전적인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것에 욕심이 있었다면 유부녀는 총각남을 선택하지 않겠죠 왜냐면 보편적으로 총각남보다는 내 남편이 더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할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총각들은 또래 여자를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심적 부담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유부녀로부터는 귀여운 동생 대하듯이 그런 배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부녀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챙겨주게 되죠 거기에 익숙해진 총각들은요 유부녀의 심리를 잘 이용하게 되는데요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앙탈을 부리거나 살짝 삐지면 유부녀가 물질적으로 나를 위해 위로하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부녀의 폐를 쪽쪽 빨아먹는 모기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요 내가 아니라 그녀가 내 눈치를 본다입니다 유부녀는 사회 통념상 총각을 만나면 비난을 받는 것이 보통이고요 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총각남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데는 상당한 제한이 있거든요 하지만 총각남은요 꼭이 유부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또래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서로가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라서 문제가 생기거나 충돌이 생겼을 때더 갈급하고 아쉬운 쪽은 유부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유부녀가 총각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비율을 맞춰주죠 정말 편하겠죠? 다섯 번째 어지간한 건다 이해해주는 원숙함이 있어요 총각남이 또래 여자들과 사귈 때는 늘 도덕적이고 좋은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유부녀의 경우는요 총각남과 인생을 함께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각의 사상이나 철학에는 별 관심이 없죠 어지간히 문제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철학이나 사상에 문제가 있어도 그걸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원숙함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총각남이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알바가 끝나면 바로 PC방에 가서 밤새 게임을 해요 그리고 다시 알바를 하고 또 게임방 가서 게임을 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된다면 또래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우리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라보고 살자 이런 잔소리를 할 텐데 두분녀는요 총각남에게 자기가 얻을 것만 얻으면 되니까 이런 심기를 별 건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총각이 잘나가게 돼서 자기 남자를 뺏기게 될까봐 그런 철없는 총각의 모습을 더 부추길 수는 있을 거예요 총각 입장에서 이보다 더 편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는요 언제든지 헤어져도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 만남에서부터 너는 결혼한 사람, 나는 총각인 상태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사랑에 빠지지 않는 이상 유부녀는요 언젠간 총각을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종종 유부녀가 먼저 총각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어떤 경우든 총각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거든요 본인도 어차피 그녀와 평생 가기로 시작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만약에 총각이 먼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해도 또래 여자들처럼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일이 거의 없어요. 일곱 번째 매력은 양다리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래 여친은요, 오직 자기만 바라봐 주길 바라지만 두 부녀의 경우는요, 총각남이 또래 여친을 사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물론 질투가 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자기는 선택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면서 그냥 만남을 유지하는 정도로도 만족스럽게 지낸다는 얘기죠. 또래 여친을 사귀고 있는 총각을 보면서 그 여친과 깨트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유부녀들은요 총각남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만약에 네가 그 또래 여친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랑 헤어지자고 할 텐데 나를 만나면서 그 여자애를 만나고 있는 걸 봤을 때 너는 진짜 그여자를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자기 컨트롤도 아주 능숙하게 하죠 그걸 이해해주고 참아주면서 자신이 원할 때 와주고 또래 여친보다는 자기를 우선순위로만 더 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홉 번째는요. 은밀한 스킨십에서 총각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줘요. 아마 총각들이 유부녀에게 열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요구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변태 취급을 받지 않거든요. 유부녀는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또래 여친들이 정신적인 사랑을 남자한테 요구하는 데 비해서 육체적인 사랑에 좀더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총각남이 가진 니즈와 매칭이 잘 되게 되겠죠. 그래서 비율을 맞추고 공들여 구걸했던 또래 여친과의 관계와는 달리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판타지를 갖게 되죠. 가끔은 총각들이 한수배우는 스킬의 전수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 정도만 봐도 총각 입장에서는 유부녀와의 관계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성적 욕구와 호기심에서 시작한 건데 막상 만나다 보니까 또래 여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과 만족도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젊은 총각들이 유부녀를 한번 만나보기 시작하면 다시 또래 여자를 만나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사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죠 어찌 보면 젊은 여자들이 유부남에게 열광하는 이유와 비슷한 심리일 거예요 이런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총각들이 기회가 된다면 그런 찬스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시커먼 속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당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 재밌겠다 하고 찾아다니는 놈들이 있는 거죠 결국 총각 처녀들이요 유부남과 유부녀를 만나는 이유는 또래의 여친 남친이 주지 못하는 만족을 그들이 주기 때문일 거고요 또 그들이 줬던 스트레스를 이들은 주지 않는 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부남 유부녀들은요 총각 처녀를 만날 때 그들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시작해요 또 도덕적 양심적 장벽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신을 낮출 줄도 알고 상대방에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기만 하면 총각 처녀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배려를 받으면서 자신들에게 점점 빠져들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역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전과 동일합니다.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서 직접 느껴보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기대하면서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유부남 유부녀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닐까요? 젊은 남녀들은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유부남 유부녀들이 주는 그런 배려와 만족도를 주지 못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걸 주장하면 상대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남친이, 내 여친이 그렇게 지쳐가고 있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걸 맞춰주면 나에게 빠져들어요 지금 내 남친, 내 여친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진실한 사랑의 기본인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